집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도로와 잘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촬영했습니다 현재 붙이는 집입니다 이쁘게 보이죠? 밭과 참잘 어울리는 주택입니다 집과 잘 어울리게 여러 가지 과일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.구매하셔서 저는 생활을 하시면서 밭에 여러 가지 식물을 가꾸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집 옆에도 조그만 밭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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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말농장 활용시 매우 매우 편리합니다 그네가 다시 보이네요 도로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꽃나무도 있습니다 집 좌측입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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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조곱미터에 221평입니다. 주택면적은 1층이 15평, 2층이 15평, 합계가 30평 정도 됩니다. 형태는 방 1층에 방 1개, 주방, 거실, 화장실이 있습니다. 2층에는 방 2개, 화장실 1개, 구조는 일반 철골조, 경량 철골조입니다. 사용 승인일은 2008년 9월입니다. 매매 가격은 약 4억 원입니다. 조정이 약간 됩니다. 위치를 설명하겠습니다. 여기 포항시청입니다. 여기 연일읍 사무소입니다. 연일읍 포항시 연일읍 택전리입니다. 이 도로가 경주 포항에 있는 도로입니다. 여기가 영일만대로입니다. 여기가 중명교차로, 중명교차로, 이건 우복 IC입니다. 위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